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디를 왔냐면 울산대학교에 왔는데요 지금 강의가 막 끝났습니다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강의 좋았던 만큼 한우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역시 아유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너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릴 틈이 없을 정도로 강의가 어, 전국으로 많아요. 영상을 다양하게 찍고 그리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잘못 올렸는데 오늘 제가 맘먹고 혼도 하나 또 찍기로 했습니다. 강사로서 좋은 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저의 생각 같은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프리랜서 강사가 어, 강사로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강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면서 생각나는대로 이것저것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바로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교인데 이제 한 5시간을 강의하고 집에 오면 아마 한 12시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객분들이 많아서 크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니던 학과가 경제학과였는데 경제학과를 나오면 꼭 금융권을 가야 될것 같은 그런 학과의 그런 풍토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야 될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무엇인가를 좋은 가치를 잘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였는데 회사 안에 있고 있어서는 그렇게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아서 회사에 가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이쪽 분야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1년, 2년, 3년 계속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로서 유명해지고 하다 보니 이제 어느 순간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계속 잘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강사 중에 한 명이 된것 같아요. 처음에 한 1년 정도, 한 1년, 2년 정도는 거의 못 벌었어요. 왜냐하면 유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의 실력도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쓸 사람이 없는 거야. 검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강사들 세계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보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없으면 쉽게 불리기가 힘들어요. 어,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보증이 생기려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경험과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오로써 신뢰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강사들한테는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강사로서 조금씩 조금씩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강사는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어, 혹시라도 어, 만약에 강우, 강사를 하고 싶던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길게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처음부터 절대 못해. 물론 되게 처음부터 유명했던 사람들은 뭐 빠른 시간이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없이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신다면 진짜 오랫동안 꾸준히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하실 수가 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최대한 오랫동안 하자 라는 생각으로 대학생 할때딱 3년만 해보자. 3년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한테 변화가 없다 라고 하면 그만둘려고 그랬어요 근데 3년 동안 하니까 변화가 있더라고요 진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면 2판 4판이었어요 진짜 토익다 필요 없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하나 계속 해 나가다 보니까 성과가 쌓이잖아요 그 성과 쌓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블로그였고 눈 앞에 보이는 그런 성과에 집착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 쌓인다 쌓이는 과정을 즐거워하시면 저는 분명히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든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맞지 않나요?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야 역시나 너무 더워요 와 진짜 장마 끝나니까 이렇게 덥고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생활이 나쁘지는 않아요 내마음대로내 자유롭게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좋죠 이서 밥을 먹고 들어가야 돼요 2시부터 7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안 먹으면 힘이 안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다행히도 쭈이 아침을 해줘서 이 정도지 얘들 혼자 살았을 경우에는 진짜 아침 못 먹고 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먹어야 돼요 지금 울산대학교에 도착을 했는데요 뭐 처음으로 온 거는 2015년 이었는데 그때 여기에서 제가 무슨 캠프 진로 캠프 같은 것들을 했었어요 전국적으로 단위로 하는 거였는데 그게 딱 울산 대학교에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울산대학교에서 제가 MC를 봤었습니다 그때 옷도 되게 화려하게 입었었는데 그때 진짜 재밌었죠 그게 벌써 2년 전이야 아, 시간 너무 빨르다 진짜 강의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밤이네요. 밤 집에 도착하면 아까 말했듯이 한 12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금이셨어요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울산도 자주 내려오면 좋은아아쉽네좀더 오래 있다가 아 싶다. 버스 타고 아아아아아아아아로아아아아고